파멸적이고 아주 어지러질한 뚜껑 같은 이 머리를 요즘에 좀 유행하고 인싸인 척할수 있는 머리 스타일을 준비했는데 그동안 이제 뭐 커트에 대한 스타일을 많이 보여드렸다면 오늘은 파마에 대한 스타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까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얼굴형이 긴 편이에요. 그래서 위아래로 튀어나왔고 양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양쪽에 대한 볼륨감이 필요한 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부드러운 이미지는 아니에요. <웃음> <그런가>? <웃음> 예, 약간 좋게 말하면 야성미 넘치고 와일드하고 좀 더티한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살려서 피피펌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머리 스타일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웨트한 스타일이면 더 멋있게 뽐낼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을 바르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뭐 올리브영 가면 요즘에 약간 웨트한 제품 많이 파니까 그런 제품 사가지고 바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머리를 예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머리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여쭤봐요. 어떤 파마하면 좋겠냐고요. 전 디자인에 관련되 있는 펌 이름보다는 그냥 가볍게 제이컬 펌만 들어가도 전체적으로 스타일 내기가 굉장히 편해진다라고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뻗는 머리나 이제 조금 직모 형태의 머리라면은 제이컬 펌을 걸어서 밤곱슬에 대한 느낌을 좀 봤다가 거기에 대한 그 컬에 대한 가이드를 잡아서 본인이 느꼈을 때 아, 나는 이 정도 컬이 잘 어울린다라고 느끼면은 그때 바꿔봐도 늦지 않습니다. 약이 머리에 충분히 흡수가 될수 있도록 골고루 빗질해줍니다. 크게 3등분으로 나누겠습니다. 로드에 대한 각도는 지금 기본적으로 120도 이상을 주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끝났어요 저 눈이, 눈이 짝짝이가 되는데 원래 그래요, 그래요? 이거를 여기다가 내려주면 궁예 여기가 <웃음> 내가 네. 어소리 내었어 자, 이렇게 해서 피피펌 베이스를 깔았는데 이 상태에서 제가 타임 한 20분을 볼 거예요 한 번에 중압까지 해서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카워 중화 하고 있습니다 시원하지? 어 털에 쭈뼛쭈뼛 쏟아? 잇모근이 막 움직여? 자 이제 중화 다 끝났고 이제 로또를 풀 건데요 기본적으로 컬감이 없지는 않아요 오히려 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죽으면 안 되거든요 볼륨도 최대한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높게 설정했습니다 자 이거를 본인이 봤을 때 어떻게 반응을 지을지 한번 볼까요? 어떠세요? <웃음> 오그랩보였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떠세요? 어 이게 2022년 최신 유행하는 남자 겨울머리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거 화 아니에요? 지금 바로 이동하게요 <웃음> <다리가 있을게. 웃음> 고객님, 괜찮으신가요? 뭐 갑자기 친절해졌죠? 돈 받아야 되세요. 머리 <웃음> 헹궈 드릴게요. 어색하다. 온도 어떠세요?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아, 머리 처음 깡패 쓰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음. 지금 떨어지는 컬 보시면은 이게 저희가 오늘 파마로 만든 컬들이거든요. 그 샴푸할 때 어느 정도 아이 정도 나왔구나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트리트먼트가 끝났으니까 머리를 말리고 나서 한번더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파마가 끝났고요. 전체적으로 이 히피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라이트하게 뽑았지만 이 커트선 자체가 너무나 깔끔하게 떨어지면 부자연스러운 머리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자연스럽게 가져갈 거거든요 쳐지지만 않게 끝 쪽만 살짝 커트해 줄게요 살짝만 층을 내줄게요 덮는 머리 끝 쪽에 위에 있는 부분은 자르지 않고 저 원래 앞머리가 좀 길이감이 있는 게 훨씬 이뻐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방송을 또 하고 이럴 때 자꾸 앞머리가 눈에 찔리면불편하시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까지로만 최대한 길게 잘라줄게요. 뒷머리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짧게 가져가지 않아요. 그래서. 살짝만 올려 쳐주면은 맨투맨이나 뭐 셔츠 같은 거 입었을 때 조금 더 샤프하게 연출이 되면서 지저분하지 않게 모양이 잡히거든요. 전체적으로 좀 웨트하게 뽑아주는 게큰 매력이라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말리고 다니는 것도 좋지만 제품을 활용해서 모양을 한번 갖췄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고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해어랑 정리할게요 s c 기본적으로 머리를 감고 나오시고 제품 바르신 상태에서 털어서 앞쪽으로 말려서 이렇게 다녀도 되고 혹은 이런 식으로 좀 자유분방하게 모양을 내도 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쪽 이렇게 올리고 한쪽 이렇게 내려도 되고 근데 이건 네 마음이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일단 머리 말릴게 수분기 어때? 더 남겨줄까? 지금 멈춰줄까? 뭐 응, 확인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리 스기딱 정돈된 머리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자유분방한 머리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정돈되지 않는 매력이 있고요 평소에 손질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세팅을 가져갈 수 있긴 있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조금씩 만져주면서 모양을 잡는 게더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모양을 잡아준 다음에 스프레이를 뿌려줄게요. 오 젖은 상태에서 스프레이 뿌려는 응, 그렇지. 모양 나오면. 응,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네. 여기 꾸수있는게 많으니까 그냥 머리 막 말리다가 오 이거 마음에 드는 다 하면 그냥 거기서 바로 스프레이 뿌려줘. 그렇지. 이대로 스프레 뿌려주면 돼요. 가려줄게요. 다 들어오는데요? 어쩔 수 없어요. 가리개가 없어요. <웃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기본적으로 그동안 보여드렸던 커트와 펌과는좀 다르게 조금 펑키한 스타일 히비펌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려봤어요 전체적으로 스타일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돈되지 않은 멋스러움이 있고 여러분들도 이런 스타일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이 영상을 통해서 아셨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을 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전체 비포 와애프터샷 보여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